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행 인트로를 키네마스터로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여행 인트로 2탄입니다 그럼 어떤 영상인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떤가요? 멋있지 않나요 이 영상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첫번째 영상을 촬영할 때팁 입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항상 삼각대를 대놓고 촬영을 하세요 그리고 너무 길게 촬영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한 5초 촬영하고 다음 코스에서 또 5초 촬영하고 그걸 컷 편집으로 잘라서 이어붙이기를 하시면 영상이 멋있어 집니다 자 이렇게 촬영을 했다면 두 번째 음악을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음악을 다운받는 방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지금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유튜브를 검색하시고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우측의 상단에 점점점 세 개를 눌러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클릭합니다. 우측의 상단에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하고 밑으로 내려서 데스크톱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필을 클릭하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왔다면 왼쪽에 화면을 내려서 수익창출 밑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디오 보관함 이전 버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저작권 표시를 필요 없음으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음악을 듣고 다운 받으시면 돼요 여기 들어 보시고요 자,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 우측으로 돌려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럼 다운로드 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음악을 다운받고 나서 영상과 음악이 준비가 되었다면 키네마스트를 여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르시고 16대 9눌르시고 영상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제가 삼각대를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그리고 세 번째 영상 가지고 오고 네 번째 영상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필요한 영상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음악도 가져와야 되겠죠 음악을 오디오를 눌러서 제가 미리 다운 받은 음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다운 받으셨다면 은 여기 다운로드가 있어요 음악 다운 받는 게 여기에 다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음악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르면은 음악이 추가가 돼요. 초록색으로 들어왔죠 추가가 됐다면 체크를 누릅니다 인트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한 10초 이하의 음악을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음악 그래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만 자를게요 저는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죠? 그리고 우측에 메뉴바에서 밑으로 내려서 트림 분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으로 트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뒷부분이 날라갔죠 체크. 그리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쓸 거예요, 저는. 짠짠. 딴딴딴. 여기 음악을 클릭하시고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왼쪽에 상단에 점점점 세 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복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음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잡고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였는데 들어볼게요 자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음악이 나왔다면 은이 위에 이제 이비트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면 되는데요 이 음악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소스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래 이 영상 아래 보면 더보기란에 소스를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편집한 음악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오디오를 클릭하고요 인으로 내려서 폴더를 클릭합니다 여행 인트로 소스에 제가 다 집어넣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인트로 아주 짧은 기가 막힘 이거 플러스 눌러서 추가하시고 그리고 체크를 누릅니다 이 p t 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하면 되는데요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 나오는 부분 여기서 영상 클릭 그리고 가위 모양 클릭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 클릭 그러면은 앞에 부분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서 오른쪽 발이 나올 때또 가위 모양 클릭 플레이 헤드 오른쪽을 트림 뒤쪽 부분이 날라가겠죠 없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오른쪽 발이 나올 때 이때를 클릭해서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을 때 가위 모양으로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클릭하겠습니다. 체크. 밑에 이렇게 보시면 은 딴딴딴 딴. 딴이 여기있죠. 딴딴딴 딴. 딴이죠. 여기서 영상을 클릭하고 뒤에 부분을 날리겠습니다. 가위 모양 체크 그리고 플레드 오른쪽을 트림 자 딴딴딴 딴, 딴 하고 여기서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클릭 그리고 가위모양 뒤에 부분 잘라주세요 한번 여기까지만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그래프 보이죠 딴딴딴 여기서 또 잘라줍니다 여기서 클릭 가위모양 그리고 플레드 오른쪽 트림 자딴 여기 영상 클릭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죠 클릭하고 가위모양 클릭 그리고 플레이 헤드 오른쪽 트림 그리고 딴딴딴 딴 딴. 클릭하고 가위 모양 오른쪽 고 클릭 제일 마지막에는 검정색 화면을 넣습니다 미디어를 누르고 단색 배경으로 클릭하고 검정색 체크 그리고 여기서 한이 정도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추가할 겁니다 레이어 텍스트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거 조금 키우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완성했다면은 우측의 상단에 내보내기 클릭하고 해상도는 1080p 프레임은 30프레임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8.5를 한 다음에 내보내기를 합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제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쭈비이 꿀팁 채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